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지나온 나날들을 후회하게 됩니다. 인생을 허비한 시간, 본, 인간관계, 나 자신에 대해서도요. 몰랐다 이렇게 실패할 줄은 정말 몰랐다.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패를 하고 후회해봤자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선택을 잘해야 할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과 돈을 바쳐가며 깨지고 배우는 것보다 실패할 경우도 생각해 보시고 충분한 준비와 생활하는데 없어도 되는 금액으로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놈입니다. 주식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인생이었는데 저에게 행운이 찾아왔으니까요. 저의 운 좋은 성공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주식해야지 맘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주식은 우연한 기회에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서른 살 먹어서도 주식이라는 단어는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TV에서 주식 때문에 누가 한강에 투신했다더라 하면은 서민 경제가 어려워서 큰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 회사 동료들 사이에 누구는 펀드로 몇백을 벌었네 천만원을 벌었네 무관심하던 내 귓가에도 달콤하게 자꾸 들려왔습니다. 뉴스에서도 연일 펀드 열풍을 보도했지요. 저 역시 국내 펀드를 가입했습니다.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수익을 맛보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마이너스가 늘어갔습니다. 춤에 춤에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춤매를 하였습니다. 어느새 펀드에서 마이너스가 나더니 더욱더 많이 늘어갑니다. 처음에는 10만원, 100만원 손실이 났을 때 겉부터 나고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게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으로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원금은 회복되겠지 하는 묘한 기대심리가 생기더라고요 결국 1 0 0 0만원까지 마이너스가 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든 펀드를 환매했습니다. 그리고 손실 본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목에 투자하면 지수랑 상관없이 대박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처음 투자한 게 바이오주였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기똥차게 맞았습니다. 바이오주 열풍을 타고 뭘 허가해준다, 안해준다 해서 엄청나게 오르더군요. 7천원에 매수했는데 만원이 넘어갑니다. 으하 대박, 대박입니다. 연상한가 맞았습니다. 근데 다시 급락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급락하고 며칠 급락하였습니다. 600만원의 수익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테마주에 대한 환상에 빠졌습니다.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R&L 바이오, 차바이오, 파루, 웰크론 이름은 다 까먹었지만 테마란 테마는 다 따라다녔습니다. 월세로 주었던 아파트를 보증금을 올려서 몇 천만원을 땡겨서 주식 계좌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주식 계좌의 원금은 점점 줄어들어만 갔습니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회사 생활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었고 다시 이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두달 동안 쉬면서 아파트를 팔고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고시원에서 주식 매매를 하였습니다. 수익은 보지 못했고 손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이제 내 인생은 종첩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수중에 남은 돈은 4천여만원입니다. 이게 내게 남은 전재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에 몰빵할 종목을 찾아서 가격이 6,800원에 다 털어넣었습니다. 연일 급등과 급락을 하면서 오르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였습니다. 이런 바보가 따로 없습니다. 마지막 전재산을 테마주에 몰빵을 하였으니까요. 이상하게 그 이후부터는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마음에 동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바쁘던 시기였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렇게 지내던 중 대선 테마가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한 종목이 정말 미친듯이 올라갔죠. 만원으로 오르더니 2만원까지 눈깜짝할 사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 자신을 이겼습니다. 2만원에서 2만2천원 사이에 모두 매도하였습니다. 수익금 9천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원금까지 합해서 1억 3천만원 가량이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또 이겼습니다. 절반을 은행 여러 곳에 분산해서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1년동안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는 의도적으로는 절대로 테마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 나름대로의 투자원칙도 정할 수 있게 되었고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비우니 대동스틸, 금강철강처럼 저평가 실적주에 투자했는데, 운이 좋아 테마에 엮이는 행운도 생기더군요. 역시 욕심을 버리니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절망을 한번 경험해보니 폭락장에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역시 코스피 종목 중심으로 중소형 가리지 않고, 저평가 우량주를 중심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아직도 너무나 미숙합니다. 단지 증권카페나 기타 여러 곳에서 제공하는 PR, PBR, 분기실적, 그리고 차트상 너무 고점인 것만 피하면서 투자금을 분산하니 계속적으로 수익이 많든 적든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놈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인생에서 행운이 찾아왔으니까요. 모두가 부모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운 좋은 성공담입니다. 화려한 성공담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정말 꿈같은 성공담입니다. 현재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항상 행운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